잉여맨 로블록스! 음, 음, 음, 음. 여러분들 이방에서 애들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오늘도 싸우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어쩌라고? 니가 더언이었거든이배도 엄청나게 쿨인 녀석이 누구볼고 뭐가 쿨인데 이꿀벌같이 생겨가지고 꿀벌이 얼마나 귀여운데 니네 펭귄이 더 이상하거든? 니네 꿀벌 꿀도 못 먹잖아 내 꿀벌 꿀잘 먹거든 니네 펭귄 생선 못 먹잖아 니네 꿀벌 말벌한테 두 방이면 죽잖아 t s 지금 말 i 했어? o u 네 꿀벌 n 펭귄이 두번 e 면 그냥 날개 찢찢 알겠어? 애들아 애들아 으악! 진정해봐 진정해봐 아빠가 왔어 비켜 아빠 뭔데? <웃음> 아빠 뭐야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어 리아야 왜 미호랑 싸우고 있는 거니? 아니 제가 나보다 어? 운이 더 좋다고 조업패 어? 뽑았다고 하는데 꺼내는 음음. 게 고작 버린 거 있지? 난 펭귄인데 음. 음. 말이야 뭐? 방금 네가 인정했잖아 내가 더 펫을 잘 뽑는다고 네 입으로 뭔 음, 소리야 음. 헛소리하면 주먹이 날아가는걸 보게 될걸 얘들아 어? 펭, 펭귄은 황금펭귄이 제일 좋은 거고 꿀벌은 다이아 꿀벌이 제일 좋은 거야 요한벌 아, 어, 아빠가 제일 똥손이면서 뭘알냐 너네들 고작 그거 뽑고 좋아하기는 아빠는 저번에 세 번만에 못 뽑았어. <웃음> <웃음> 진짜 똥손들이 쿡쿡. <웃음> 아빠 우리 유치해요. 어떻게 음. 자들이 똥손 똥손 이러니까 진짜 그걸 이기려 그러세요? 아 네? 어, 자식이니까. 어 저희가 똥손이면 아빠도 똥손이에요. 어 맞아. 내가 똥손이라고 저 저번 영상 안 봤구나 나한 번에 전설 계속 뽑았는데. 인형맨 로블록스는 김이 안 나오면 재미없어서 안 보는 편이에요 전인형맨 음. 로블록스는 너무 똥손이라서 뽑히는 게안 보여요 음.. 그.. 그.. 그래 안 되겠네 애들이 그럼 누가 제일 금손인지 내기하도록 할까? 좋아요 아빠가 또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나보다 좋은 배 뽑으면 은천로벅스를 주도록 하지 응. 따라와, 바다에그를, 오늘은. 철로복스? 그래, 철로복스. 따라와. 철로복스? 이겨은 자, 얘들아! 왔다, 왔어. 자, 오늘 이 바다에그 정확히 다섯 개를 풀어서 누가 더 좋은 패을를 뽑는지 내기해보도록 하는 거야. 알기님하 <웃음> 그러면 철로복스 주시는 거죠? 저한테? 그래, 그래.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아빠가 먼저, 해보도록 하지. 자, 얘들아. 순서대로 가는 거야. 다섯 개다, 딱. 자, 나부터 간다. 오션 에그에서 이번에 전설 패이 나올 거야. 간다! 전설 패한 번에 나오죠? 으으으, 아. 워, 워, 크랩이다, 크랩, 크랩, 크랩. 어, 이거는, 뭐지? 특별. 오, 고급이었어요, 그렇끔. 고급. 예전에. 고급, 고급. 오케이, 나 고급 펜 하나.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할까? 응? 그래, 니가 해. <웃음> 바로 전설 나오면 재미없는데. 어, 지금, 좋아. 가요! 가요! 오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그건데? 음. 돌고래인데? 뭐야? 등급? 무슨 색깔이야? 이것도 보라색 특별이요. 오케이 특별 우와, 특별 한 마리씩 동점. 와, 돌고래. 돌고래 엄청 귀엽다. 응, 귀엽지. 내꺼야 내꺼. <웃음> 자 이번엔 리아 차례야. 저는참 보낼 레전더리 나올 거예요. 레전더리 나와주세요. 제발 일반 팻. 아, 어? 어? 니모다. 니모인데? 니모 무슨 색깔이죠? 어 빨간색이에요. 어? 색? 그러면 초이기! 초이기! 그럼 더 좋은 건가? 우리보다? 오, 내가 더 좋은 지 그치 그치 거치라. 우리보다 두 단계나 높아요 아... 시... 구독! 에이, 어. 아흥. 아흥. 아흥.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내네 차례다 자 나와라! 과연? 똥? 어? 어? 뭐야? 고래다 고래! 고래 뭐야? 고래.. 아! 초록색 아. 초록색? 그러면 희귀예요. 희귀. 별로네. 별로 별로네. 별로다. 별로 귀엽긴 별로, 별로. 하네. 근데 아, 뺄좀 없네. 왜래 딴다니는 거 아니냐? 아, 똥손이네. 아, 똥손인가 보다. 아, 자, 너네 뭐나 너네 뭐 나오는지 똥손에. 보자. 니가 얼굴도 똥이다. 얼굴도 똥이다. 오케이, 미호 어? 해마? 어, 해마다. 무슨 무슨 색? 해마! 희귀다. 빨간색인가? 초록색, 초록색, 아싸. 얼굴도 얼굴도 탐미오처럼, 입술도 튀어나오고, 이가가 튀어나왔다. 진짜 어. 못났다. 근데 해마 되게 귀여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닌데, 아프다 아프다. 아닌데. 자, 리 리야 차례. 이거 전설 뽑은 사람만 전설 뽑은 사람이 이기는 거네. 그러면 이거 안 나와서. 오케이, 돌고래. 아, 고래 고래. 음, 안돼주, 안돼주. 자 이번엔 내 차례. 후후 제발 전설 나와라. 이 게임을 제발 놀리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금손이라는 걸 증명시켜주세요. 너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 금똥이겠지. 금똥이겠지. 금똥이겠지. 미호 차례야. 어 아, 미호 차례야. 오오. 초초이기 아니면 전선 나와라. 어?! 아, 나줄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 그어 뽑으려고 이청오오오오 <웃음> 나와라. <웃음> 상어 제발 아! 나와라. 해마다 해마다. 안 나와 줘. 안 나와 줘. 자, 우리 어, 거의 지금 3개씩 했지? 3개 했지? 네. 자, 그럼 마지막 2개 돼요. 2개씩 남았네요. 자, 저 갑니다. 제발! 으유! 아! 어, 초이기. 니모다. 초이기? 오케이. 그럼 리아랑 나랑 지금 동점인 건가? 초이기? 네, 동점, 동점. 오케이. 미호가 골등! 어어? 나 아직 안 열었어요 네 좋은 등급이 더 높.. 제발 제발 제발 네. 제발 제발, 제발. 자세개 뭐. 오퍼를 한다고? <웃음> 나와줘 부탁이야 천로복수는 나의 것! 짓! 오케이 못뭐 이겼죠? 니모 못뭐 이겼죠? 네. 네. 정철, 정철, 정철. 오케이 똥송 확정 되, 되는 건가요? 리아나 동점이도 저는, 저는 이제 상어가 나올거예요 왜냐면, 은 상어는 바다의 포식자죠 근데 저도 바다의 포식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어가 나올거예요 너는 왜냐면은? 상어한테 잡아먹힘 아님 나 상어 뽑 어? i h a s h r 야 뭐야 4번만에 상어가 나온다고 와 갑자기 이억이싹 사라지는데 이거 마지막인가? 그치? 네. 자 마지막 오픈 하겠습니다 나도 상어 나와서 제발 동점이 되길 나는 문어 나왔으면 좋겠다 문어. 문어도 전설이지 참. 네 문어 문어. 아 <웃음> <웃음> <웃음> 어, 정말 력이 어정말 안 좋구나. 이네도네네 마지막까지 전네자 어, 어? 어쨌든 우리 줄중 제일 금손은 리아였어. 아, 리아야, 너 금손 인정. 리아가 네번 만에 상어가 나오네. 좋아요. 천 로복스 가치를 하는 걸 드릴 건데요. 야호야호 과연 뭘 줄까? 천 로복스를. 자, 이. 금으로 만든 깡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 로복스 가치가 있는 깡통 캔. 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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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자아 자, 나스몰볼트가 찾아봐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여기까지예요 스텝스 렛츠고 뿅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병. 웃음> 구독 뿅 좋아요 안녕